자, 아, 오늘 오디션은 그동안 여러분이 연기를 배우는 과정 중에 하나다 하지만!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는 이번 오디션으로 캐스팅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캐스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좀 있으면 시작하니까 모두들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다이네부터 시작하자 저, 저요? 응, 그래 따라와 화이팅! 저기 연습 많이 했어? 어떤 연기 준비했어? 알거 없잖아 너나 잘하세요 너 이거 머리 어디가 있냐? <웃음> 내가 해도 예쁘겠는데 내가 원래 좀 엄마 닮아서 타고났거든. 어. <웃음> 요 놈들 봐라. 오디션에 집중을 안 하는 엉뚱한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놈들 집중! 뭐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래 집중! 맞아 집중 오디션에 집중하라는 소리야 자 집중하시고 연기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왜 자꾸 도망쳐요? 왜요? 왜 도망치냐고요? 그렇게 끝까지 비겁하게 도망칠 거예요? 근데 왜 왔어? 가짜 다 먹었다고 끝나고 사줄게 가있어 정말? 예 여기서 뭐하나? 나나 뭐여? 다 들었거든? 우리 엄마가 가짜 사줬으니까 같이 먹어 따라와 정말? 야? 귀엽다 쟤는 과자만 주면 누구든 따라갈 거야 정말? 나도 과자 귀신인데 나도 저런 남동생 있으면 좋겠다 이번엔 바비! 정한 차례! 들어와! 그렇지! 연기력 테스트의 뱀미는 바로 배틀이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던져놓고 서로 경쟁을 붙였어 변기력 레벨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수 있는 거지. 아, 어디 한번 볼까? 아,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알겠죠? 큐. 너 정말 겁쟁이구나. 그래서 더못대응보는 거지? 근데 너 그거 알아? 그럴수록 네가더 겁쟁이처럼 보이는 거? 넌 화가 나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야 엄마잖아 당신, 당신 내 엄마잖아 한 번이라도 제발 넌한 번이라도 난덤테없게 굴란 말이야 좋았어 이번엔 상대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해보자 너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너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친구한테 충고하는 연기 한번 해볼까? 야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물어봐. 네썼남 아니 걔랑 그전 여친이랑 아다 사귄지 물어보라고. 맞으면 많은 거고 아니면 잘 됐지 말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지. 좋아. 그럼 한 사람은 무서워해보고, 한 사람은 달래주는 연기를 해보는 거야. 야, 아,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아, 무섭단 말이야. 어디? 아, 어디. 뭐가 있다는 거야. 아, 가로등 안에 불빛이 사람처럼 보이긴 하네. 무섭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 괜찮아. 아니, 거기 말고. 아, 저기 봐! 아,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아, 자세히 봐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보이는, 보이는 건가? 흘 <웃음> 리가 없는데... 이것 좀 봐라... 경기가, 경기가 시간나는데? 그래서? 오디션은 잘 봤냐? 그건 알거 없고 왜 그런 거야? 댄스는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야? 우린 3인조인데 더까지 빠지면 어떡하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곳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고 어이가 없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 말은 사실이야 정말 누가 우리를 그림자처럼 감시하는 게 맞아 난 꿈까지 꿨단 말이야 생각보다 소름 끼쳐 이까지 왜 이래? 거봐 난그 정체를 밝히려고 잠시 너희들과 떨어진 거라고 쌤이 불러 얼른 가봐야 돼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보자 원른수가 수고하 많았어 수고하셨습니다 현놓는대 내가, 내가 바로 너희들의오디션 오디션 결과를 표야 시도! 우다이건몰랐지 자, 그럼 결과를 발표해 볼까요? 오늘 돼. 디결과는 언제 나올까? 를봐 누가 제일 잘했을 것 같아? 나 아니겠어? 과도 크다 커. 언니들 또 싸워? <웃음> 오늘 열정과 넘치는 끼로 오디션에 캐스팅될 사람은 누구, 바로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바로, 바로, 바로